그럼 내가 등판 하면되나 그러네 <웃음> <야. 웃음> 서버장님께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웃음> 안돼 인마 어우고딱 바꾸고 <웃음> <받고. 웃음> 안되는 <웃음> 이유 서버에서 난동 피워서 가루가 멀다고 난동 피운되네 이, 이 사막 아무, 암... 응. 음. 황량한 사막이든, 마... 아파트에다 창문만 다니면 확실히. 사막에서. 아, 다 파는데. 올라가 그렇고 노트북 같이 달라드는. 그데 여기 서버에서 들어오고 싶은데. 그거 지어이 건데. 노트북도 꽤기를 해. 왜? 왜 내가 한국 다녀도 왔는 방이을게 방해를 하면 내작업하고 뭐 아, 있다. 타고, 타고, 타고, 있다 그거 타고, 타지타아 그거 타고, 타고, 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타고, 도나 타고, 타 어 거기 중간에 있니 이거 예한 이기서파롬 아, voilà. 맙 <shrie> um. 음. 요까지 하, 결국 쫓쳐냈다. 어떻게? 다른 거 없고, 응. 음. 빨리 그냥, 네. 노트북 새로 지어줬다. 음. 저거, 저도 노트북 있는데도 그 지랄 하니야 저러다가 또, 며칠 안 있으면은, 내 게임하는 데 와가지고 뭐. 그냥 뺏는 거, 아이까 맞지. 하고 있는,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람 많다. 응. 니는 저런 동생 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몰라? 어. 내가 동생인데. <웃음> 追いえたよきっ 저도 저기 있는데 계속 열평.. 옆에... 하... 저것도 며칠같이 두렵다 음. 또 침이 비가 또 일어날거다 보지않아보지않아또 발생한 이유 무한반복 마을에 마을에 마을에 마을에 난 이소보를 몇 시간째 개발하고 있는 걸까요? 음그렇 그렇게 지금 나도 좀 만만치 않게 많이 한거 <웃음> 됐다 아 여기도 벌써 땅바닥 다 설치했다 문자가 가고 아이템 있잖아, 아직 덜 응. 음. 이제 이거 닮으면서 f e 예. e e 6 e e e e 자자 253세대다 이거는 다행이다 한 세대를 줄였다 <웃음> 한세대로 어디서 줄였 몰라 다행이다 한 세대가 줄어서 2 5 3세대 어디서 줄인거야? 글쎄요 여기서 좀비 소리가 들려 혹시 그건가? FBI 오픈어 약 아, 아니다 각인가? <웃음> 리퍼다야 혹시 간판 부서질 것 같은데 크리퍼 후려페다. 후려이다 니가 뜻. 아유. 공산. 화약과 경험치에 남기고 승화했다. 승리가. 승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뭐라고? 승리가 한, 승리가 실제로 한마리 이런 말이. 응. 음. 대한민국 병신 같은 법 살아간다. 응. 아. 좀 병신 같긴 하다 그리고 벨베 했다. 응. 음. 이제 군재판 넘어간다는데. 군으로 와가지고 당연히 해야지. 근데 군재판이 일번 재판보다 훨씬 가... 까다롭지. 그냥 휙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없던데. 까다로운 게 아니라. 카타로프에서 까다로운 거야. 야. 왕대부조뭐 알아서 음. <웃음> 아니 몬스터 받을거다 네. 음, 나한테 걸리면 FBI 오픈 없다 음. 잘 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애들이 뭣도 모르고 소리를 내면 <웃음> 끝나는거다 그 집은 <웃음> 그집 입주자 영명 되는거다 그때 같은 경우는 소리가 별로 안내가지고생각고 응. 어. 크리퍼 같은 애들은 조용한데 좀비 같은 애들 바로 사망이다 좀비 거미 저요 주기적으로 내가 순차... 어? 거미 소리가? <웃음> 걸렸다 누구 하나 들려... 칠소리가 같이 들려어데 하나,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딨지 어딨을까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인가 아닌데 2층인가 아닌데 뭐무는 소리 다 들려. 야. 아, 이쯤에서 정치 유튜브 좀 듣고. 뭐라고? 흥. 지 됐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거 끝에 있는 제일 큰방인데 응. 음. 보기 좋다. 내 거라는 의미에서 삼지창을 박아두고. <웃음> 없어지면 니네 이걸 못 어떡하는데. 어, 삼지창 이거 크리에이트브모델안 사라진다. 우클릭하면 박히긴 박히는데 사라진어 창문 달다가 검거할 거 생기면 말해도 되나? 어. 몇 호인지 말하면 바로 30창대도 찾 차... 여기 지금 15층이고. 커넥트도 C. We got t h e 잘 봐야 되나? 어. 자, 15층. 안전. 14층 봅시다. 14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스스 저녁 시간이네, 또. 아, 음. 이게 해... 몇 개? 응. 오, 만나 본데. 우리 아빠가 가장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일단 아. 대신 우리 집고양이가 제일 친절하 13층에도 없다 아빠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고양이 때린 줄아 줄은... 있겠네 고양이를 때렸어 있수 <웃음> <웃음> 없다 생각해보니까 언제.. 와. 때리면 안되지 그래도.. 다리 엔더맨이나 때리지 나처럼.. 뭐 어, 어디서 좀비 소리가 들린다.. 12층.. 어 12층 전체 비상이다 지금.. 윙윙윙 <웃음> 11층 와 FBI 오픈업 준비한다 11층 담색 <웃음> 여긴 없다 1114호 <웃음> 없다 어? 없다. 1114호가 수상하다 없다 거기다 제 아까 보니까 어? 어? 어? 야 1214호다 오, 소리가 들린다 어디야? 1264, 그위 칩, 위 칩. 애들, 위 아이, 오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층 공사 갑니다 아, 아우. 이거 언제 끝나냐 진짜 그러게 <웃음> 나 빨리 아, 끝났으면 좋겠다 있긴. 이런 거면 진짜 민규도 있어야겠다 너무 뭐가 많다 9층 갑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지 어 11층에.. 9층에 없습니다 엔더맨 8층 없음. 안전 확인. 7층. 16층으로 상승. <웃음> 야, 위에 재검사해줘. 7층 보고 있을게. 아. 어. 혹시 있으면. 어, 야, 714호다. 뭐요? 714에서 좀비 발견 빨리 오세요 714디가 714. 응. 내려갔다 너무 거기다 어, 거기 멈춰 들어가 f b i 오픈 사망 죽었다 <웃음> Yes, 음. Jane. The f a 공포는 그리고 어디서 에 거미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6층 확인 중. 와. 처형해야 한다 또. 소리가 들렸다면 그들은 처단해야 한다 <웃음> 뭐숨바꼭질 위험한 숨바꼭질인데 매우 위험하다.. 걸리면 뒤지는 숨바꼭질인데 <웃음> 어, 잠깐만.. 어디서 스켈레톤이 걸어 다닌다 어 뼈소리가 지 6층은 아니고 514호가 좀 수상한데 어 잠깐만 거미 소리도 들려 야 514호다 음, 거미도있다 그... 어. 죽이러 갑니다 아니 514호에 스케레톤이 3마리나 있다 무려 날그락그 밑층 2층, 바로 밑에. 야, 층 하나 니네 착각했다, 그럼. 여기 몇 층인데? 여기 4층인가? 아. 424, 55살. 마우스가? 니네 뒤에. 어, 또 있네. 됐으. 다정이었다 뭐 잠깐만 와, 많이 좀 와 천비 아 핀흥. 내가 안 왔다 아. 아. 내가 안 왔다 안 오면 난 로드투발로 안 해야겠다 으악. 어 응. 해야지 나 왔다 <웃음> 방금 왔다 하면 된다. 오케이, 노가다 하면 된다. 이런 젠장. 왜 왜? <웃음>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삼바. 그래서 발로 상자 좀 까야겠다 동작도 컴퓨터 주니까 마크 안하고 딴거 하려다가 지못대로 여러 개 실행시켜놓고는 음. 그것때로 다 없어 오늘 왜 안되지 이지랄 그, 나한테 뭐라고 야. 그냥 빠르게 제부시켰어 그리고 정작 제부시켜가지고 해결했 안하고 앉았더니 하필 내, 내 서버는 그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서버에 운명일지도 모르겠 야! 또 부른네 아이다 저건 내 부르는 소리가 아니야 그리고 아니어야 하는 거 아이가? 맞으면 널 저주할 거다 쌈바스바바스바바스쌈바스바 싼바, 그바 싼바, 그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바, 싼 야, 아, 팬텀 도아다닌다 여기. 싸도 되나? 응. 싸야 어? 된다. 위 같은, 파이. 저 놈은 해라 하지만, 이 노가다를 먼저 마무리. 야, 노가다. 파이. 위 같은, 파이. 어, 서버 들어오면 엄청난 거볼수 있다. 아, 오케이. 자, 엘리베이터 보러 갑니다. 오케이, 들어와. 포트 네, 없는데, 들어와봐. 지금 그게 없는 대신에, 엄청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오. 크기 장난 아니다, 여기. 근데 농도 가다가 힘들어. 그래 지금 쉬고 있다. 아 여기 층 쉬운거 맞나? 응? 여기 층쉬워응 근데 왜 겉은 티가 안나요? 어디? 아 여기? 1,2쪽은 안 쉬었다 응. 아 거기 안 쉬었다 1 2 아. 근데 이쪽도 8 9응0박스12이3 14 15쌈6쌈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아파트 온라인에 완성 못하겠다 <웃음> 19, 얼마나 큰 건... 19호까지 있으니까 208에 298세대인데 298세대 짜리 아파트가 있다 여기 298... 아파트... 캐철 타고 온다. 야, 미갑된. 어디 어디냐면 제목. 감마치를 뭐, 켜지 않았던 미갑된. 와. 와, 정말 먼 곳에 있다. 뭐가 먼 곳에 있 있는... 바이러스가 아, 먼 바... 곳에 있냐 있는... 야 이거 계단 철거해도 되나? 옆에 음, 음, 음. 따로, 따로 하나 만들라고 아어 여기 거 있는 거 여기는 집이 하나 더 생기면 괜찮을 것 같다 야 요기다 어. 만들자 여기다 계단 잘... 만들라고 뭐야 카라 튕겼어 인벨리드 좀 먹고 제대로 먹고 나왔는데 야 인벨리드 테일로드리즈 뭔데 몰라 땡거 같고 다 세이퍼야 되겠죠뭐 때문에지 인벨리드 유효하지 않은 뭐라고? 유효하지 않은 서양야 그건 아니야 갑자기 서양이야왜 그리 장인이 야 엘리베이터가 무려 저기네대나 있다 여기 초대형 호텔이다. 호텔 아니야 아파트. 아파트다 이제 아파트야. 야 뭐. 오타를 하나 바꾼다는 게 오타를 두 개는. <웃음> 오타의 다리며. <달인이요>. 덕후 <웃음> 니네 집 갈래. 혹시 또 벌레 왔나? 어. 미가된 아. 파이어 안된다 아. 음. 내 집은 지붕 천장이 없으니까 안 오겠다 아니 밤에 온다 <웃음> 밤에 온다 저거 엄청난 문제점이서 여기는 내가 나중에 따로 그것도 만들어야 겠다 뭐? 발코니도 다 만들어야 겠다 다? 전부 다? 2 0 0 그거 말고 내거만만들거든 난개발 하면다가 걸리면 그거 된다 뭐? 여긴 내가 건축했어 글로우 <웃음> 스톤 <웃음> 이용도도 엄청 많이 지는 거다. 충분히 많이 지었지. 16층 간다. 올라가는 건 무척 빠르지만, 내려가는 건 상당히 느리다. 그런데 내려가는 거 엄청 느리네. 응, 음, 느리다. 예이 와다 나한테 dp 달아야지 아..어..왜 아, 나한테 dp 타면 되는 것을 뭐가 이렇게 거대 <웃음> 엄청 크다 <웃음> 이거 다볼래 아..이..맨 먼저 보여준거다 1호 기타로 가자 1호 기다아 크기 뭐고? 무높이가 높이만 쳐도 낙조 26층 최대 규모 아파트다 와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아. 야, 내려가는 거 되게 빠른데? 그래요? 어, 근데 야, 안... 올라가는 거 판소. 16층까지 올라가 봐. 비교해봐. 올라가는데 너무 빠르긴 한데. 5층까지 밖에 안 올라간다. 밑에 이거 책장 넘겨봐봐. 십... 아. 맨 앞에 있다. 16은, 아, 네. 옥상은 맨 앞에 있다. 아, 네. 15까지. 16은 맨 앞장에 있다. 와우. 엄청 빠르지, 올라가는 거. 응. 내려가는 거 해봐라.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느리지. 야, 이것도 느리지 않은데? 올라가는 게 너무 지나치게 빨라. <웃음> 올라가 <거. 웃음> 올라가는 거. 아니면 해초 붙이고 할까? 해초로는. <웃음> 내려가는 거 그냥 떨어지면 된다. 16초. 올라가는 게 너무 빠른 가 이게 4대나 있다 음. 와 근데 책상 아니 책장 음. 책장에서 레드스터 나온 거 생각도 못했네 오늘 처음 알았다 너 나도 여태 몰랐다 그거 어. 비교기 사용을 처음 해봤다너 레드스톤 비교기란, 아니, 여기 와봐. 책장, 그냥 책장 기능만인 줄 알아. 어. 난 저런 기능 있는 줄모르다저백분율 따라가더라, 책 넘긴 적. 1분율 100분... 음. 여기 와봐. 내장이다. 비교기 보이지, 중간에. <웃음> 처음 봤다. <웃음> 여기 뒤에, 책장 뒤 비교기 하니까 안 되더라. 어. 이게 책마다 구분인 거고? 구분릴 거고. 음. 야, 민규는, 어느, 어느 자리 할래? <웃음> 하나 가지는. <가질래. 웃음> 1614호 옆집은 안 하는 게 좋지. 옆에서 밤새도 위가은 파이어 할 거임. 위 같은 파이어! 1614호 안 돼, 옆에. 위 같은 파이어! 오늘 지은게 이정도다이 아파트 내려간다 아 내려갈때 이거 옹클리하니까더 빨라진다 뭔가 그래 그냥 내려갈때보단 빠른거 결론 올라가는게 지나치게 빠름 아 올라갈 때 웅크리기 하니까 또 늦게 올라간다 야 덥고 그거보단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뭐냐 내려갈 때어 뭐라 해야 되냐 컨트롤 키 먼저 누르고 음. 앞으로 가는 길 밑에다가 화면 밑에 바라보고 눌러봐 그럼 좀 빨리 가는 느낌 들걸? 아 이거 수영해서 가는 거야 이거 맞네 수용하고있니 이거 음, 음. 어머나 파일 파일 몇 층에서 파이. 파이. 발견됐는데 2층인가 여기 <웃음> 야. 저 형상에 어 거미도 있네 어? 엄청난 기능의 물레베이터군 응.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 들리면 내가 그.. <웃음> 아 민윤이 아 <웃음> 와봤지? 우규몰 간판 새로 했다 지하철 타고 가자 어, 아파트 뭐 이렇게 크게 만들어? <웃음> <오우>. <웃음> 아니 10, 엘리베이터 16층까지 가기 안가서 아, 아파트 진짜 겁나 크다 여기. 여기요 타고 가야지 난. 야저분수 되게 오랜만이다 야, 아, 아, 아, 저 앞에 누가 걸어가는데. <웃음> <웃음> 매미 한 마리 걸어간다. 야, <웃음> 혹시 뒤에다가 한 번. 잠깐만 이역이역좋은역이다 <웃음> 아이 저리 비켜. 야, 뭐 어, 갑자기야. <웃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대원이 빠는 단이다. 아, 덕구가 막. 마... <놀람> 야, 나와. 아, 뒤에서 자꾸 매미가 방해 하 없이. 야, 아 야, 야, 야 자꾸, 야, 야, 자꾸 내 앞에서 이상한 짓하는 어, 여기다. 응, 어, 근데 그 호, 그 호텔이 꽤나 가깝네. 생각 이상. 음. 여기도 마지막 부분이잖아. 와. 와, 노랑고디지시티노랑고디지시디 3935번 집에 사는 사람 조심하세요. 아, 여기 노선도 생겼다. 노선 도가 생겼다. 고 음, 여기 와봐. 어, 인... 어 음. 있네. <웃음> 야, 그 돌리지 마. 이거 재밌는 짓할수 있다, 이거. 돌리지 마, 그거. <웃음> 돌리면 된다. 돌리지 마. 야. 야. 가혹성은 좋은데, 은근히 그림이 좀 깨지네. 아, 이거. 유, 얘가, 이거 그 6호섭 이거, 이것만 유일히 잘 보일걸, 엄청. 솔직히 내 눈에도 그렇다 어, 6호선 왜이리잘 보이냐고 커서 빈상경기장 저기 개꿀잼인데 <웃음> 아빈경기장가볼래도 아, <빈산> <웃음> 지하철 타고 가자 <웃음> 빈상경기장 <빈산> 가자 <웃음> 숫자 올라가는 순으로 가면 된다 여기다 이쪽 방 옆, 옆에 거 타면 되지 않나? <웃음> 여기, 빙상 경기장. 아, 빙상 경기장 아 <웃음> 아안 되는데. 아, <웃음> 야, 덕구 잊고 <덮고> 있었다. <웃음> 아파트 짓는다고. <웃음> 저기. 뭐 저런. 악! 멈췄다. 아, 이고 서버 버킷을 여니까 한 번씩 이렇더라. 움직였었고. 응. 어? 뭐야, 채팅을 다시, 쳐지... 는데 아, 이거, 너무 빨리 움직였다고 되는데. 아니, 앞에 있는 저뱀이 너무 거슬린다. 맴, 맴, 맴. 저거, 저거, 저거 딱 총으로 좀 쏘고 싶지 않나. 뱀이가 아, 아니고 파리 같은데요? 파리. <웃음> 구덕이가 저걸로 진화했다 야! 구덕기 근데 구덕이 너무한거야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갑시다 갑시다 간다 뭐? 우 간다 간다 아마 다이 동네 주인장은 온 나는 이들 열차 타야 아, 된다 배를 배를 탄다고 아, 배격이기 보인다 아 어, 개많이 가야 된다 여기서 아. 되죠? 배를 야 배를 보야 버튼이 안 눌러져 으악 아, 같이 간다 야 혹시, 위협, 사격 가능하나? 뭐라고? 뭐라고? 아니. 야, 그, 사격하다, 그, 그, 그 기차 꼬아진다, 임마. 무서울 거 음, 아, 음, 너무. 빙한, 뭔... 빙한 경기장 개멀다고. 난 날아왔다. 도착했다. 날면 빠르다. 얼마 안 걸리더라. 으악! 으악! 멈춰. 버킷을 열 때마다 일어난다. 으, 텐뒤로 간다. 거, 뭐, 뭐, 뭐. 흐 <웃음> <뒤졌어. 웃음> 뒤로 가. 나도, 나 코스 타고 섰나? 안 돼, 안 돼. 가라. 가로... <웃음> 안 돼. 무어다나 아, 이제 10번인데. 오, 멀어. 내가 만든 코스가 하나 있다. 코스.. <웃음> 그.. 용도, 용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용도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코스는 코스 나달래요 <웃음> 뭐라고? <웃음> 후회 안할자신 있나 아니 동굴쪽으로 들어가는.. 보트 안 들어가잖아 야 배가 이상하다 이거 배를 버려라 배가 이상하다고? 가, 아, 들어가네 뭐, 눈구인데 벌써 탔나? 어. 여기는 망한 곳이다. 거긴 안 된다. 얼음물. 여기 <웃음> 안 되나? 여기 가고, 너무 가고 싶어. 저기는 아직 개발. 어, 가면 용암바다용암바다 어, 잠깐만. 여기 지도 누가 떼어 야, 잠깐만. 야, 여 카트라이더를 뛰어넘는 정신병쟁이네. <웃음> <웃음> 아이야 누가 지하철 지도 뗐는데 누구야? 나, 누가 뗐나? 음배몇 응. 번이냐? 야 하다가 조심병걸릴대 122. <웃음>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배가 너무 돌아가. 어 그거 좀 돌아간다. 그리고 거기 응. 가라아는다 빨리. 아. 어! <웃음> 네. 진짜 경기장인데. 어, 나 어디로 나. 대처분 했다 오, <웃음> 가라 쭉 가라 쭉 가라 쭉 가라 쭉 가라 쭉 가라 쭉 가라 쭉 가라 라예 어, 통가다 으악 났다 통가다 어. <웃음> 그리고 이장치 스키점프 훈련소 훈련소가 아니다 너는 뭐라고 마라. <웃음> 훈련소인데 왼지몰라다 앞에 용암이 설치되어 있다 야, 근데, <웃음> 보트가 왜, 그냥 가지냐, 이거. 괜찮 <웃음> 그래. 야, 크리퍼 잘 가. 야, 그 와중에 이거 안, 안, 안 가요.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너왜 뒤로 가니? <웃음> 앞에안 <앞이> 보여. <웃음> 너왜 거기 있어? 참고로 이, 이이 맵은 전체적으로 엔더맨 음. 엔더맨 인기가 많았다 아니 나왜 왜 자꾸 드론대로 떠나가지? 뭐라고? 뭐하고 있길래? 음. 어우 차세대 정신병걸리는 게임 <웃음> 아나왜또들어아 잘못된 드러... <웃음> 아, <장목된> 길로 <웃음> 빠진다 <그거. 거였다. 웃음> 여기 길 빠지기 쉽다 이. 이상한 데로 빠지게 돈나 쉽다 이. 야 어? 왜뭐 저렇게 스무 사이지 야, 나 앞이. 나가이간 돌아갔다. <웃음> <웃음> 나 앞이 까맣다. 나 여기 후진으로 가면 안 되는데. 뭐야, 나 어디로 이 가는 거야, 혼자서. 내가 선수 만들었다. 나 왔던 데로 돌아갔어. 이 악마 같은 코스 내가 만들었다. <웃음> 강제 탈락. 나 벽이 끼었다. 잠깐만, 이거 엔더맨 고문하던 거 있잖아, 내 <웃음> 네. 엔더맨 고문장치였다, 사실. 아니면, 민규 그거 불러줄까? 이거 운전 강사 불러줄까? 야. Yeah. <웃음> 하나 불러줄게 한명야 여기 왔다 민규 내려봐 <웃음> 그거 oh. 타지 말고 <웃음> 이걸 타는 건 어때? 이거. <웃음> 뭐야. 같이 타면 <다> <웃음> 하면 된다. 안녕? 쟤 <웃음> 질투한다. 무시하면 된다. 거기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 연습자용이다. 레전드는 내가 만든 곳.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예, <웃음> <웃음> 왜? 야, 고문이다. <웃음> 거기서 뺑돌아봐봐한 바퀴 돌아. <웃음> 뭐야, <웃음> 이제 이 용도, 이, 이, 이, 경기장의 용도가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웃음> 뚜렷해. 엔더맨, <웃음> 저 저는... 좀. 아, 엔더맨한테 코로 설렁탕 먹이는 곳이었구나. <웃음> 엔더맨 말고 다른 곳도 가능. <웃음> 니 뒤에는 아무물 싸가나 비명 지른 비명 <웃음> 지른다고 <웃음> <웃음> <웃음> 뭐야 까버렸다 <웃음> 다시 하나 준비해 줄까 <웃음> <웃음> 됐다 나도 준비됐다 이제 이 코스로 가서 <웃음> 일부러 천천히 가야지 <웃음> 아니, 안 가면 된다 어디든지 다 죽음이다 니가 <웃음> <웃음> 코스를 통과하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 끝에서 죽을 수도 있고 <웃음> 이러든떨어든 죽는다 나 얘가 어디서 죽을지 알아냈어 아, 이 <웃음> 아, 쪽이다 이제 불 지옥 간다 <웃음> 어 뭐야 이거 내가 이상해 배가 이상한다 면서 저걸 살짝 물에 담궈서 고문할 수 있다. <웃음> 어디로 갈래? 왼쪽은 여기다. 불지옥이다 에이, 길찾다 죽겠다. 더 좋은 거. 고통받는데. 아, 민규, 어디서 하냐면, 여기 살짝 배 걸쳐놓으면 배가 딱, 따... 빠졌다 말았다 하거든 여기다 살짝 닿으면 어. 그, 그걸로 그 엄청 고통받는다 왜 하나도 준비해 줄까? <웃음> 준비됐다 야 근데 배가 강제로 물에 빠져서 힘들다 어. 일부러 그렇게 만든거다 네가 힘든게 아니라 한명은 죽을맛이라고 <웃음> <웃음> 너는 괜찮지? 가, 한 명은 죽는다. 거기도 죽이다니, 약 죽었다. 나 배도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 더와 뭐야? 어얘 이번엔 둘다 탔다 야 오케이 얘 먼저 <웃음> 걔 먼저 불지고 간다 얘는 어, 오른쪽 거... 앞으로 간다 <웃음> 야너 고문 정말 잘하니 민규 죽었나 혹시? 아니 살아있다 아직 코스가 조금 더 업글됐는데 <웃음> 거기로 들어갔어 <웃음> 아그 왼쪽으로 아니, 눈이 들어가. 까매가지고 눈 떠보니까 일로 와있다 일부러 거기로 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다 애초 여기도 참 좋은 구간이다 안녕? <웃음> 머리 껴서 죽는다 얘. <웃음> 뭐야. 아, 아이야 갔어. 갔어. 사망했는데. 보냈... 한 마리 보냈다. 잘했다. 한 마리 더 있다 위에. 오케이. <웃음> 얘다 이뻤네. 이번엔... <웃음> 가자. 자발적으로 닿다 얘는. <웃음> 따라와 있는. <이너스. 웃음> 걔는좀 다치게 하기 힘들거든. 걔는 왼쪽으로 가면 되는 게 관리 길에서. 으 <웃음> 약. 이 악마의 고. 까만들었는다 네, 바로 접니다. 됐다. 앞으로, 왼쪽으로 간면 여기서, 이번엔. 왜, 그래, <웃음> 나 앞이 까매. 어디, 어딜 보고 있는 건지 벽 보고 병에 있다. 병에. 왼쪽, 왼쪽. 안 가져 됐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잘 빠져나가 딱 죽였다 한.. <웃음> 누구 하나 지옥 보내고 싶은데 야 그래. 너이 녀석. 깜짝기이한 <웃음> 번씩 이러다 탄뒤지 마음대로. 응, 막, 바꿔달라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웃음> 그 녀석. 미안해. 불지옥 간다, 아, 어두워. 아, 앞이 자꾸 내 머리가 자꾸 블럭, 블럭이 된다. 그건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다. 맵을 이탈해서 더 좋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래, 여기. 내 보트가 바들바들 떨린다. 아, 그... 어디로 가야 돼? 어, 마구 아, 흔들린다. <웃음> <이 말에. 웃음> <웃음> 두 명이 동시에 가는데 <웃음> 아니 얘네들 제일 불쌍해 야 <웃음> 아, 죽었다 <웃음> 배가 터졌다 <웃음> 빨리빨리빨리 아아... 배가 배. 터져서 이거 안 터뜨리고 가기 너무 어려운데 안 터뜨리고 가기 쉬운 것도 있다 여기 이 녀석이 아니. 하다보면은 눈앞에 자꾸 얼음, 얼음이랑 얼음발광성정신병아릴것같거 이거 봐라 이걸 해봐라 여기 버튼 눌러봐라 이 버튼 러오고 이걸 잘 봐라 야야야 얘물이 야, 야. <웃음> 지옥 <지우고>. 니가 <웃음> 한거 나의 조에난 잘못 없다 니가 버튼 눌러서 얘는 간다 <웃음> 내려가 니가 지금 만들어놨다 야, 내려가 너이 자식 내려가 내려가 강압적으로 어, 안, 그러면은... 안 볼래 어떻게 <웃음> 내려가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경기장에 있는 저 영장이다 <웃음> 빨리 내려가 이 녀석 내려가란 말이야 주어 조용... 이게 안 내려가 너 빨리 좋은 말할때 내려가라니까 <웃음> <웃음> 저 영당했다 <용당이> 또 <웃음> <웃음> 어. 밍, 니가 버튼을 눌러서 한 명이 사망했다. <웃음> 사망했다. 오케이, 하나 태우고. 아. 너, 다 <웃음> 야, 너 간다. 엔더맨 자꾸 고문하는데. <웃음> 엔더맨이 무슨 일까요제대 <웃음> 저질렀다. 야! 엔더맨두명 음. 탔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어? 그거? 저영하죠 아아 야 끈으로 묶어볼까? 여기다! 오! 그래! 찾았어 여기다. 최적의 고문 장소! 어디? 어? 갔다지? 어? 도착했다! 어? 거기가 이제 잘배고봐봐야 아. 죽었다! <웃음> 거기가 제일 <웃음> 좋다고! <웃음> 야! 그 코스 내가 선수 다 만들었다! 어떤지? 랜더맨 고문하기 최적이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제... 엔더맨 굳이 엔더맨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정신중하게 <웃음> 야배 끈은 못먹나 되지 않나? 엔더맨끼리 묶어봐 그럼 안되는데 엔더맨 두명 탔는데 어떻게 한배 하나 음. 아, 죽여 <웃음> 야배 불줄러 죽여 나 밥좀 먹고 올래